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앞플안 아,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.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? 무풀보단 난데 네. 그 관장님 콘텐츠 중에 그 나가세요? 이렇게 해도 돼요? 아, 느리네. 나고 쓰시는 <웃음> 아 제가 이거 한세이 있었거든요? 그래서 끌도 와가지고 얼마나 느린지 음.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. 짱이 나가지고 착시. 음. <웃음> 까불어. 까불어. 무, 무풀보단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짱이 나잖아요. 나못 <웃음> 참아요, 여러분.